지난 1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박창순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 간담회에서 공항고도제한완화 촉구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일정의 단축 등을 건의했고, 지난 10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공항고도제한 규제완화 신청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했습니다. 이런 활동과 강서구의 적극적인 지원의결실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공항고도제한 완화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강서구는 또한 직접 제작한 공항고도제한 완화 홍보 동영상을 활용해 구민들의 관심을 모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관련 조례 개정과 공동건의 등 조속한 공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